음. 아이돌 기획사 팬이라는 3자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음. 이런 3자 구도 시스템을 통해서 평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 협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음. 맞습니다.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뭐 여러가지 성공요인을 얘기할 때또 다른 요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수렴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브랜드를 고객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또 선명하게 남기기 위한 비유, 뭐 방탄세계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BTS만의 스토리를 만든 거고 이렇게 아티스트가 팬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도록 함으로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3자 구도 시스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팬들과 타인을 대하는 결국 스타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바꿔놨다 이런데 결국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타들이 좀더 팬들을 배려하고 또 팬들의 행동에까지 좀 책임을 느끼는 등좀더 주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올라갔다, 변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아미는 팬들이 속사 그리고 아티스트와 함께 이 BTS라는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이 결국 방탄의 뿌리에 간직된 그런 속성이고 또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아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글로벌 아미 소액 기부 단체 원인은 아미는 큰팬덤이 어.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8년부터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콘서트가 취소되고 아, 또 그래서 대박이다. 콘서트 비용을 환불받자 이 환불받은 금액을 기부하자 라는 어. 운동이 일어나면서 5억 원이 모이기도 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블랙 라이프스 매러 미국에서 일었던 흑인 인권 시위에 BTS가 우리도 이걸 지지한다 라고 선언하고 또. 만 달러 우리으로 정도 12억원 정도를 기부했더니 전세계 아미들이 방탄이 하면 우리도 한다 아미도 나서겠다 라며 대단하죠. 해시태그를 걸고 기부를 동료했어요 불과 2, 3일 만에 어, 그두 개에 달하는 200만 달러 이상을 기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워죠 파워 맞아요. 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아미한테 자서는 어떤 비티스라는 어떤 훌륭한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은 마음 또 아미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나머지에게 돌려준다 이런 뭐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3자구도 시스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감성 지능 소통 뭐 이런 것을 작용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라고 분석들을 하는데요. 또뭐 사실 아시잖아요. BTS의 음악 자체도 에뭐 어떤 기본 철학의 어떤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키워드로, 네. 예, 아까 봄날도 말씀하셨듯이 음.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작용한 노래이기도 하고, 어, 또 10대 만의 감성, 또 청년층의 고민, 민감한 주제들,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 입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목소리>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 이렇게 서사 구조를 가진 앨범들이 스토리텔링 시리즈로 구성이 되면서 향후 선보일 BTS 다음 곡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6월 10일 컴백 기대됐잖아요 네. 아 <웃음> 라스베이거스 마콘 4일째 공연에서 사실 약간의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뭐그스테이지이 거의 무너질 뻔 했다 하도너 좋아하는... 무너질 뻔했아네 저도 그 온라인 콘으로 접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약간의 그 스토리텔링이 좀 생각이 난다 이제 약간 그 네, 내용이 무엇인가 약간 유치한 놀이를 음 벌써 아미들이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뭐, 다시 부캐의 모먼트로 넘어가서, 저희 본캐를 너무 발휘해서 조금 지루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2013년부터, 네. 어,의 BTS를 팔로우 해보셨는데, 어, 좋은 기회가 닿아서, HBR 편집장으로서, DBR 기자로서, 방탄소년단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아.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웃음> 생각만 에도 너무 뭉글해가지고 <웃음> 제가 이 질문, 이 예상질문을 받아주고 아, 정말 뭐라, 뭐라고 물어볼 것인가? 뭘 물어볼 것인가? 제가 기자 생활 20년 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처음이야. 했는데 <웃음> 질문지를 단 한자도 적어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 물어보고 싶어세요 아, 저는 사실 만날 수 있을지부터 <웃음> 관건이긴 한데 뭐 사실 그분들의 성공 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본인들의 생각과 또 뭐 밖에서 기대하는 바나 이런 게좀 들을 기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오히려 조금 사실은 지금 미나의 그 저보다 접하다, 접하다 보니까 그분 부모님들의 생각이 좀궁금고 아, 이렇게 훌륭한 너무 청년들을 바르게 키워낸 감성 지능 높은 인재를 키워낸 배경과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생각을 솔직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찐아미 우리 동료이신 시아나 편장님과 함께 또 BTS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신비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